떠난다고 그래서 떠나라고 말했어 사랑하다 한 번쯤 하는 말이라서 올 거라고 다 안다고 거울에 비친 나를 달래고 벌써 손가락 열 개를 다젖고 애써 하루를 또세어도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 하나 못 찾고 더듬고 라고 그래서, 안 된다고, 말했 어？살 아가, 다 한번 쯤 만날 것같 아서, 아프 다고 어느새 지. 어리는 손으로 네 사진. 신남기